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?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?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말했습니다.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.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.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.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를 만지지 마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여라.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. 아멘. 아멘. 아멘. 하나님 예수님 엄마, 아빠랑 같이 성경책 읽는 거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재밌고 하나님 예수님 대해서더 알고 싶어요.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예요. 아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하유리는 엄마랑 아빠랑 요한복음 읽으면서 어떤 of a m 어요 o a s o o n o c e l i n t e n i n g with m o man o d a man d l a a n n i n g a b o u a g o d a n o j a s u 네, n 하유리가 벌써 이렇게 커서 저희와 같이 말씀을 읽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아직 그래도 기억하는 것도 너무 많고, 이해도 너무 잘해서, 어, 어린 나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경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. <웃음> <웃음>